안녕하세요, m 용입니다 트럭이나 캠핑카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무시동 에어컨에 대해서 소개하고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에어컨은 엔진의 힘으로 컴프레셔를 작동시키기 때문에 주차 중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시동 에어컨은, 전기모터의 힘으로 컴프레셔를 작동시킵니다. 배터리에 연결만 시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기 소모량이 크기 때문에 보조배터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무시동 에어컨의 최대 소모 전력은 850W 24V 기준으로 30A가 조금 넘어가고요. 재냉량은 소비전력의 3배, 약 2600W입니다. 대부분 에어컨의 재냉량은 소비전력의 3배예요. 이 제품이 100년 전에 개발되는데 아직도 3배라는 재능량을 넘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220V 가정용 에어컨을 달아야 할까 무시동 에어컨을 달아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정용 에어컨은 로터리 컴프레셔를 사용합니다 반면 자동차는 충격에 강한 스크롤 컴프레셔를 사용합니다 가정용 에어컨은 주행 중이나 언덕에 세웠을 때 사용하면 컴프레셔에 손상이 갈수 있습니다 반면 무시동 에어컨은 주행 중에 사용해도 문제 없고요 경사지에서 사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두 컴프레셔의 차이죠 가정용 에어컨은 구리냉매관이에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반면 무시동 에어컨은 자동차처럼 이렇게 고무냉매관을 사용합니다 구리냉매관은 운행 중에 발생하는 진동과 충격으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서 크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문 행배관은 진동과 충격이 굉장히 강해요. 가정용 에어컨은 220V 인버터가 필요합니다. 무시동 에어컨은 배터리에 바로 연결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버터로 인한 전력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가 가정용 에어컨과 무시동 에어컨의 차이고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저희 MD용에서 취급하는 무시동 에어컨도 지난 4년간 많은 발전이 있었는데요. 이 제품은 그 온도 세팅에 따라 컴프레셔의 전기 소비가 바뀌는 인버터 에어컨입니다. 인버터 에어컨, 가정용 에어컨에는 이미 많이 적용돼 있죠. 한번 작동시켜 볼까요? 좀 온도를 최대로 낮췄고요 소리 한번 들어보시고 얼마만큼의 전기를 소모하는지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컴프레셔가 가정을 시작했고요 예, 432, 어, 생각보다 전기를 적게 먹는데요 최대의 전기 소모는 한 800W 정도 되는데요 여기가 지금 시원한 실내라서 전기를 생각만큼 많이 소비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대략 자 터보 모드로 했고요 그래도 이제 530W 정도 전기를 소비하네요 이제 에어컨으로 온도를 높여보겠습니다 21도까지 높였고요 그럼 전기 소비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한번 살펴보죠. 아, 이건 컴프레셔가 꺼졌어요. 안 돼. 다시 한번 20도 정도. 그럼 컴프레셔가 돌까요? 20, 19도. 실내 온도가 몇 도까요? 일 자, 다시 컴프레셔가 돌기 시작할 것 같고요. 예, 도네요. 아까는 500 와트 이상을 소비했는데 지금은 약간 실내 온도를 19도로 했죠 3 0 0 w 정도를 소비합니다 이게 바로 설정된 온도값에 따라 전기 소비가 달라지는 인버터 방식 에어컨이라고 하고요 가정용에는 흔한데 이 무시동 에어컨에는 적용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에어컨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리모컨이고요 소이 어떤가요? 바로 앞에 실외기가 돌고 있는데 그렇게 시끄럽지는 않죠 먼저 모드 온오프 버튼은 뭐 설명 안 해도 될것 같고요 온도를 올리고 내릴 수 있고요 에코 모드를 누르면 26도가 설정되면서 아 지금 바로 이제 컴프레셔가 꺼졌죠 실내 온도가 26도보다 낮아요 다시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19도까지 내려야지 지금 동작을 하네요. 모드 버튼을 누르면 송풍 모드와 에어컨 모드가 됩니다. 다시 에어컨 모드로 바꿨고요. 펜 버튼을 누르면 실내기의 바람 세기를 3단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2단인가요? 라이트 버튼은 별다른 기능이 없고요 슬립도 별다른 기능이 없습니다 터보를 누르면 강풍모드고요 소리가 커지죠? 금방? 예, 전기 소비량이 아까 500 가까이 늘어날 것 같고요 스윙을 누르면 플립이라고 하죠. 플립이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움직이는게 보이시죠? 리모컨에 LED라고 있는데요. LED는 여기 보이시죠? 예, 이 LED를 껐다 켜는 기능이고요. 볼티지라고 있는데요. 전압입니다. 전압 버튼을 누르면 현재 배터리 전압이 표시됩니다. 사용법,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모컨이 가끔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리모컨이 작동을 안할땐 열면 이 스위치입니다 이 스위치를 눌러서 에어컨이 켜지면 리모컨이 불량이고요 안 켜지면 뭐 에어컨 실내기에 문제가 있는 거겠죠 저희가 취급하는 에어컨은 이렇게 실외기가 분리된 형태 분리형 에어컨이 있고 일체형 차 지붕에 얹는 에어컨이죠. 아마 길에서 운전하시면서 큰 트럭 지붕에 이런 제품이 달린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일체형 에어컨이라고 합니다. 이두 가지 분리형과 일체형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뭐 설치 방법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고요. 성능은 동일합니다 내부에 들어가는 뭐 컴프레셔도 동일하고요 제어기도 동일해요 근데 형태만 다를 뿐이에요 이 에어컨 설치가 힘들다 그럴 땐 저희와 제휴하고 있는 에어컨 설치 업체들이 있습니다 저희 카카오톡 고객센터로 문의를 주시면 설치 업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어컨 설치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이 아래쪽을 보시면 양방향 컴프레셔가 있고요. 빨아들이기도 하고 내보내기도 하는 컴프레셔예요. 저울이 필요하고 가스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매니폴드 게이지라는 거예요. 압력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실외기에 냉매가스를 넣어서 보내드립니다. 실제로 필요한 건 컴프레셔와 매니폴드 게이지 정도예요. 실내기 진공만 잡아주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밸브가 두개 있습니다. 고압 밸브, 저압 밸브. 이두 개의 밸브를 열어주면 설치가 끝납니다. 물론 요 컴프레셔와 매니폴드 게이지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땐 카센터 중에서 자동차에 에어컨 가스를 주입해 주는 집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진공을 잡아 준다고 합니다. 물론 비용이 발생하겠죠. 분리형 에어컨은 일체형 에어컨보다 설치가 쉽습니다. 대신 실내에 이만한 실내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공간에 제약이 있습니다 반면 일체형 에어컨은 설치가 어렵습니다 자동차 뚜껑을 따고 방수 작업도 해야 돼요 대신 한번 설치하면 에어컨이 가정에 있는 시스템 에어컨처럼 천장에 달리기 때문에 공간이 매우 절약됩니다 오늘은 무시동 에어컨의 장점이 무엇인지 수비전력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수음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봤습니다. 지난 4년간 저희 MD용 무시동 히터가 많은 발전을 했는데요. 아, 정말 어려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